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제 캡컷 강의 영상 중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PIP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알고 나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고고! 자 이렇게 캡컷을 실행을 했고요 영상을 일단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PIP를 알려드릴 건데 먼저 PIP를 설명을 드리면요 PIP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상이나 사진 위에 또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작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레이어 위에 밑에 레이어가 한개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으면요 그 밑에 보시면 여기 PIP 보이시죠? 이 PIP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 그리고 PIP 추가 클릭 그런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혹은 라이브러리 동영상에 있는 이 사진이나 영상 다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상을 똑같이 가져오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러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죠? 기존에 있는 영상 위에 영상을 똑같이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두 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방향도 바꿨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길이도 여기 보시면 길이도 이렇게 일정 구간만큼 내가 원하는 데 이렇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뭐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시간 나와있죠. 요 타이밍을 보면서 이 영상의 길이, 시간이 됐다, 요걸 예상하면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 다시 VIP 추가를 들어가서요 이번엔 사진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왔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러왔으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줄여서 원하는 크기만큼 한 다음에 이렇게 위치도 맞추고 길이도 여기서 이게 너무 길다 싶으시면 분할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고 싶으시면 삭제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길이를 영상 전체에 하고 싶다 하시면 쭉 끝까지 늘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중간 부분만 하고 싶다 하시면 요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PIP를 맞추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진과 영상 둘다 요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PIP 기능을 배워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PIP 기능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영상 위에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셔서 예쁜 영상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